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돌청년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액정에는 어떤 제품을 붙여야 할지 또는 케이스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지 한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액정, 그러니까 강화율이나 필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드러운 터치감과 이질감 없는 선명함을 보시고 선택할 거예요 리뷰를 위해 1년에 약 네 다섯 개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재판매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제품은 화이트톤 스 돔글라스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약간 비싸보이긴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화이트톤 스 돔글라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착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구성품을 보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지해줄 상하판 트레이와 마스킹 테이프, 브릿지, 핀, 액정 가이드, 점착액, 알코올 솜, 극세사 천, 먼지 제거 스티커, 흡수 패드, UV 경화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은이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모두 필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점착액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을 구매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압판 트레이가 없어가지고 기포가 생기고 강화유류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15,000원을 버려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단점뿐만 아니라 여러 단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그때 떠오른 생각이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쨌거나 제쳤거나 이제 부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평을 맞추는 일입니다 약간 틀어져도 상관없지만 자칫 액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수평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착액이 기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사면에 붙여주면 되는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3면에만 붙여줘도 상관없겠죠 이후 알콜올 손과 극세사 천으로 액정에 묻은 이물질을 꼼꼼히 닦고 하판 트레이는 카메라 홀에 맞게 핸드폰을 올려주면 됩니다 스피커 마스킹 테이프는 홈에 맞게끔 부착하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상판 트레이를 덮기 전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하여 액정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상판 트레이를 덮고 흡수 패드와 포지션 브릿지 그리고 상단에 핀을 끼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먼지 제거를 해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신속함 보다 정확함이 중요하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착의 앞뚜껑을 열고 포지션 브릿지 구멍에 올려놓은 후 뒷뚜껑을 열면 액정이 흐르는데요 모두 나왔다 싶으면 포지션 브릿지와 함께 제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액정 먼지를 제거하고 강화유리를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카메라 홀이 파여있는 곳이 위쪽으로 가야 하니까요 위치를 잘 잡아주면 시 됩니다 이후 강화유리 위에 액상 가이드를 올려놓으면 모든 준비는 끝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메라 홀이 뚫려 있는 곳이 위로 갈수 있게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되겠죠 강화율를잘 올려놨다면 하단 트레이 아래쪽을 살짝 눌러 점차객이 액상 가이드 가운데로 오게끔 하면 되는데요 점차객이 가운데에 왔을 때 상단에 있는 핀을 빼고 트레이를 살며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약 3분 후 액이 골고루 퍼진 것이 확인되었다면 액상 가이드를 제거해주세요 이때 액이 골고루 퍼지지 않았고 기포가 생긴 것이 확인되었다면 돔글라스와 액정에 있는 점착액을 제거 후 재부착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이라면 UV경화기의 버튼을 한번 눌러 위아래를 15초씩 경화하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15초씩 경화 후에는 핸드폰을 꺼내서 알콜솜으로 점착액을 닦아주면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물을 파내듯이 닦지 말고 천천히 한 방향으로 닦아주면 돼요 어느 정도 닦아냈다면 UV경화기 버튼을 두번 눌러 60초씩 60, 위, 아래 두 번을 경화하시면 되는데요 한 곳당 총 120초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되고 완료 후에는 마스킹 테이프와 나머지 이물을 제거하면 부착이 끝이 납니다 부착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터치감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문질문질하면 정말 부드럽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이트스톤 동글라스를 부착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부착을 마쳤으니까 장단점을 확인해 봐야겠죠 단점으로는 약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고 두 번째로는 부착 방법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단점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36,000원에 판매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0원짜리 제품을 부착하다가 실패해서 버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두 개를 구매하면 결국 화이트스톤 동글라스를 하나 구매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품질이나 구성품 여러 가지 면을 따졌을 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점착액을 사용하는 제품 중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부착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 점착액이 약간 뜨는 증상이 있는데요. 화이트 스톤 돔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돔글라스가 국내, 미국 특허 등록 완료된 제품이기에 독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단점으로는 부착 방법이 애매하다는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필름은 부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나 엣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데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따라하면 돈글라스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장점인데요 갤럭시 시리즈에 강화유리 필름을 부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온스크인 지문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동글라스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식률이 뛰어납니다 간혹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옆쪽을러서 인식이 안 되는 것 말고는 안 붙인 구와 똑같은 인식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레탄 필름은 말할 것도 없고 강화유리 필름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터치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생폰을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에서도 처음 사용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약한달 정도 사용해보면 그 터치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술력의 차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간섭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삼성 정품 케이스는 호환이 될 정도로 호환성이 좋습니다 엣지까지 보호하면서 케이스 호환성까지 좋은 제품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특히 우레탄 필름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들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강화유리가 바로 돔글라스입니다 다만 엣지를 보호하기 위해 심하게 말려 들어온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호환이 안될수 있으니까요 구매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비산방지, 왜곡과 이질감 없는 해상도 남다른 기술력의 5종 설계 그리고 9H 강도까지 그만한 값어치를 해주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스크래치가 많이 생긴 스마트폰 액정도 점차 계을 통해 일정 부분 이상 커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만 아니라면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